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하도급 관리 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받아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종합건설업체에서 하수급인 명세신고를 통해 관리 번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업체에서 관리번호를 내려주지 않으면 근로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사업장이 별도로 성립신고 또는 개시신고를 해서 관리번호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성립신고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성립신고를 할 때는 첫번째 최초 원두급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두번째 최초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에 성립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공사를 받는 경우에는 일괄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게시신고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원도급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게시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하도급 공사만 받은 경우에는 성립신고도 게시신고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해결책은 첫번째 원청에서 하수급비명세 신고를 요구하여 관리번호를 받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두번째 우리 사업장 우리 해당 사업장 본사 관리번호로 근로자들 신고해주는 것이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이때 건강연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